수술을 하고 나면 자라난 수염 때문에 어두워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. 그래서 턱 제모를 하게 되었고 시술 후 그러한 불편감이 사라졌으며 환자분들에게 밝은 인상을 줄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.